Hi,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바로 이두니 누나 기억하시나요 이두니 누나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키우다가 버려지거나 아픈 그런 유기묘들이랑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보살피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카페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사연이 있고 아 맞다 육지거북이도 기증을 받았는데 또 산란도 하고 굉장히 좀 특이해 가지고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보면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파주에 위치해 있어요 특별한 하루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오, 오. 따뜻해요. 우와. 진짜 많다. 어, 아이구야. 안녕. 너 표정이 뭐야? 지금 고양이 여기 한 수십 마리가 있는 거 같네요. 지금은 정확하게 28마리 있어요. 28마리요? 28마리. 이거 봐봐 액자 야너 진짜 너 보자마자 딱 생각난다 너 혹시 코리아 스트릿 출신이니? 이 친구가 여기 서열 네. 1등이에요 덩치가 애들은 보통 2만원 할텐데 얘 혼자 2만원인데 얘가 막 싸운다거나 이러면 가서 말리고 그런 역사를 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약간 좀 평화로워요 어이구 진짜 그렇구나 위험이 있구나 지금 여기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도 나무에서 아니 캣타워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방금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 유기묘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다 이쁜 고양이들이거든요 왜 버리신 겁니까 여러분 와 얘는 엄청 작다 <웃음> 너 뭐야 어 안녕 어휴 대답도 해주는 거야? 요, 요 아이는 조금 아픈 것 같은데요? 그친구 뒤쪽에 계속 끌고 가 상처가 있어서 아 그거 건들지 말라고 아 원래 넥카라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네. 조금만 해가지고 여기 그러면 28마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28마리가 다 유기묘였던 거예요? 두마리 빼고요 2마리 빼고 다 유기묘예요? 그, 이 친구랑 제가 네. 박스에 숨고 있는 미따단 저 친구랑만 제가 키우고 있던 친구, 나머지 애들은 이제 오픈하면 사놔두시면 되겠지. 아 진짜로요? 너는 잘은 모르겠는데 벵갈 벵갈인가? 모 모르겠다. 하여튼 특, 특이하구나 너는. 저만 이쁜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금 보면서 이쁘죠. 야너어너 어, 너 찾았다. 너 코리아 스트리트 출신이지. 아 근데 이든 이누나님. 음. 이든이 누나 음, 네아그 그 <웃음> 여기 유기묘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오시게 된 거예요? 경로? 아 애들이 네. 박스에 이렇게 갖다 놓았거나 아니면 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손님들 오셔가지고 키실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 지금 좀 대표적인 애들이 박스로 들어와가지고 저희 우유 먹여 키워왔는 애들이 우유 먹여서 새끼 때온 거예요? 네 새끼 때요 저기 지금 발이 짧은 저 고양이가 네. 우유 먹이고 키웠던 아이라고 오늘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길고양이라고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그아 나중에 집어넣보니까 다리가 너무 짧더라고요 그리고 굶은 병원에 담아면 좀낀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야 오 장아신호 고양이네 그 이렇게 두 마리가 아 박스에 버려져 있었구나 처음 네. 찍었을 때구하자 말도 찍었을 때가 있대 이 친구가 아까 그 조그만한 애고 여기 어... 친구가 얘 친구인데 태줄 달린 채로 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는 지금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다. 그래서 어... 제 새벽을 이렇게 좀 갈아가지고 네네. 네. 어... 근데 커서는 좀생까더라고요 저를. <웃음> 얘는 아파서 데리고 가실래요? 이러고 아 제가 데리고 갈게요. 이러면서, 근데 얘뭐 혈통이 좋으니까 백만 원 내놓으세요. 이러면서, <웃음> 아 진짜요? 그냥, 아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 이러고 백만 원 결제하고 네. 데리고 왔어요 동길도 아, 수퍼시라고 했는데 안컷이고 중... 이 친구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천식이 남아있어서 예. 엎드려서 잘못 자요 계속 앉아서 그룹그룹그리고 기침하고 음 지금 많이 말랐네요 얘가 지금 살이 잘안쪄요 먹어도 아프니까 아이고 아까 내가 처음에 보자마자 웃었는데 미안해 너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웃음> 무튼 이렇게 유기묘들이 어떤 사연에 의해서 어, 이렇게 많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마리는 어, 키우기 위해서 입양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떤 사연에 의해서 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특이하게 여기에 동물들이 또 엄청 많아요. 저기 보면은 청금강이라 해야 되나? 이, 이 친구도 혹시 유기된.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네네. 제가 직접 가지고 왔고 아래서 지금 태어난 지한 5개월 정도 에이! 에이! 아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하면 은 물던데 이 질문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좀 약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겁주려고 하는 행동이 있 근데 손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음. 여기? 손에 <웃음> <웃음> <선생님>, 이거 올려보세요 <웃음> 저 옛날에 단추를 똑딱똑딱 한적은 있어서 <웃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왔는데 사실 그 고양이도 고양인데 얘도 기증받은 아이라면서요. 네. 동일어만. 네, 원래 좀만했을때 키워, 키우기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가 두 마리 데려다 주셔가지고 키웠는데 음. 네. 너무 커져서 이쪽으로 이사하고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알을 낳더라고요. 어,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사이트스라에서 국제멸종위기동물인데. 이게 번식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기증 받아서 번식까지 지금 됐다고 하는데 알이 어딨어요? 오 여기 통도 있네 레오파드 게코도 있으신가 보다 오오 원래는 오. 오. 오. 세 개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저 친구가 이렇게 깔고 해가지고 깨졌고 오. 이렇게 두개 세팅 엄청 잘 하셨는데요? 변도도 적당한 것 같고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겁난 해 보셨나요? 자 한번 겁난 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발생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겁난 해 봅시다 자, 어 아,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발생 안한것 같고 짝짓기는 많이 했나요?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쟤들 그러니까 할때막 소리도 내는 거 아. 알아요? 네 <웃음> 뭐 <웃음> 소리내는데 그렇죠. 손님들 많을 때 계속 그래가지고 우선은 짝짓기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크기가 작아서 무정란일 수도 있고 초산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발생은 안 했어요 핵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 핵이라는 게좀 며칠 있으면 생길 수도 있어요 우선 세팅이 좋아서 이거 이대로 보관만 잘 하시면 온도 습도만 맞추면 부화 가능하겠네요 근데 여기 동해르만이 계속 땅을 파면은 또 알을 또날 수도 있겠네요 <웃음> 아 뭐야 이거 짝짓기 하는거예요 얘네가? 네, 얘네들 한창 신혼일때 <웃음> 이 녀석들 응큼한 녀석들 <웃음> 진짜 여기 동물이 많다보니까 좀 볼게요 넌 진짜 어디가서나 볼수 있구나 크리스트 게코 음? 오 뭐야?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 귀엽죠? 어, 얘도 말 되게 잘 듣네 그래서 몸에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요 아이도 혹시 유기 바람쥐? 네이 친구는 누가 키우시다가 뒷발가락이 좀 4개인가? 정도 없어요 3개인가 4개 잘려가지고 분양이 좀 힘든 거 같다 그래서 그럼 제가 데려와서 키울게요 그래가지고오 어, 진짜요? 그래박 데리고 왔어요 자 이거 하나 먹어보자 응찐 하나 먹어봐 안 먹는다 <웃음> 너 엄청 좋아잖아 <웃음>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이고 해외에서 수입되어 오거나 한국에서 번식된 개체들은 사육이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오이이제 먹네 딴 생각했었어? 어이구 눈알 터질 것 같다 야 하늘다람쥐 진짜 귀여워요 아이 먹다마네 이 친구는 유... 유기보다는 기증이 들어왔네 방금 보셨나요? 점프해서 들어갔어 <웃음> 얼굴만 내는건 뭔데 먹는거 한번 어. 보여주세요 오우 어. <웃음> 어. 어, 어, 어. 먹는척 오졌네 아이고 패널씨네 안녕 아우. 아우, 우리나라에 있는 족제비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이게 유기되는 동물 또 이게 탑스리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페럿인데 뭐 키우다가 유기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너무 이쁘다고 해서 입양했다가 냄새 나고 말안 듣다고 막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벌 받아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안녕.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리 강아냥 똑같냐? 아 근데 요아이가 조금 눈이 한쪽이 아파 보이네요 이 친구가 꼬짝이라고 왼쪽 안구가 없어요 아이고 보호소에서 알라사 직전이 아, 어알었어어 수영! 내려놓을게 내려놓 아유 질투하느라 여기 눈이 없는 게 눈이 아프고 나서 유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소에서 데려왔다고 하네요 진짜 여러분들 다 있네요 여기 돼지도 있고 스컹크 여기 산책 나왔어? 아이구야 어, 여기 산책 나왔어? 얘가 사람 진짜 좋아해요. 아 귀여워! 어디 보리야 머리 여기 묻었어. 얘는 색깔이 다르네. 연갈색 들어간. 쟤는 오. 약간.. 되게 좀 강해요. 식탐이 좀 강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돼지가 있는데.. <웃음> 네 진짜 그냥 돼지예요. 얘네 그 미니돼지인거죠? 네, 얘들 미니돼지라서 별로 안 크는 애들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돼지 들이 엄청나게 깔끔한 동물인 거 아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흙 목욕도 하고 깔끔하지 않은 것들은 걸러서 먹고 그런데요 응. 안녕? 응. 돼지야? 놀리는 거 아니야 너그 돼지잖아 아 그리고 여기 귀여운 거 끝판왕이 또 있네요 피카츄 바로 친칠라입니다저 친구가 엄마고요 아예. 제가 아빠고 제가 딸이에요 <웃음> 역시 청방 직축이 약간 어려서 그렇구나 여러분 친칠라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정말 새끼 때 엄청 귀엽거든요? <웃음> 혹시 자다가 똥싼 건가? 아 아빠 똥싼거좀 보자 진짜 엄청 크죠 이빈이 상고로 이드이 누나는 키가 170이 넘어요 넘어요어 뭐야 제문 열고 들어갔네? 아 하우스 하는구나 바로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옳지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우와 야 역시 훈련사 전직 훈련사 자, 그리고 이제 누나를 엄, 얼마나 좋아하냐면, 간식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간식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와, 보이시나요? 와, 이게 이들이 누나의 힘이에요. 어휴, 왜, 왜손핥터주는 거야? 옛날에 길거리에서 어미 잃은 고양이 설기, 기억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설기는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종종 옵니다 우리 설기 어머님 사진 한 번만 부더 보내주세요 아.. 내꺼.. 스트리츄스 니에요 너도 코리아 스트리츄스 이니? 이거 내거야 아니 진짜 왜 몰려있냐고 자 무튼 이렇게 우리 이두니 누나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이 유기묘들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제이 데려와서 같이 잘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유료광고는 아니지만 카페 이름이 뭐죠? 그 1위 말에 있는 특별한 하루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하루 한 번씩 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오면 보라 아이들도 많고 아, 너왜 그래? 너 우리 집 근처에서 왔어? 너왜 자꾸 나한테 오니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